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, 오늘도 역시 주식 시장이 뭐 17개의 상하가 종목이 나올 정도로 아주 뜨거운 어, 이런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, 그리고 오늘 살펴볼 종목은 화장품 관련 주고 어, 지금 뭐 신고가 종목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에 가려서 이런 종목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어, 야금 야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어, 자, 차기 주도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어, 몇개 종목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오늘 그 특징을 보시면 열일곱 어, 개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. 뭐 메디콕스, 케일러, 뭐 이화, 이화산업, 이화쪽 다 좋죠. 이트론, 이화 관련된 또 이트론까지 또 묶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 글로본 요게 이제 화장품 관련 주죠. 그래서 어, 이 종목들 한번 오늘장 상승했던 종목들 보시면 KBG 2차전지 실리콘 관련해서 상한가 자비스 2차전지 엑스레이 검사장비 기업이죠 2차전지 또 반도체 검사장비 세계 1위 요 자비스 상한가를 갖습니다 그리고 무벡스는 2차전지 조립 물류 자동화 어, 공장 설계 등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또 상한가 어, 이하 전기는 이제 사면상을 갖고 이 EID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으로 또 이차전지 관련돼서 동반해서 이제 같이 상승을 했고 이트론까지도 동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세토피아, 연구자석이 히토리 관련해서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 중에 이제 천억 원 이하의 종목 보시면 이 디센스부터 SNK, 폴리텍, 스튜디오 산타 2와 글로벌, 자비스케일러 절반 이상이 다 이런 이런 그시가총액천억인 이하인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천억원 이하 종목 특징을 보시면 디젠스, 어, 지금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이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디젠스는 그리고 2차전지 외에 또 세만금의 5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세만금 테마, 2차 전지 테마. 그래서 세만금 쪽도 좀 봐야 될것 같고. 메디콕스는 관절염 치료제 보자닉스 국내 임상 이상에 돌입을 한 기업입니다. SNK 폴리텍 요 자회사죠. 얘는 이제 자동차 와이퍼 제조사고 국내 점유율 1위 세계 5위 기업입니다. 스튜디오 산타 어이뭐 엔터주고 또 케일러 어, 지열발전 또 항공기 쪽 그래서 항공 관련 주입니다 얘는 그래서 어,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공쪽 글로본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용기 튜브 제조 판매기업 그래서 어, 오늘은 어, 요 글로본을 한번 어, 포함해서 어, 화장품주를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어, 또 특징은 케이지그룹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, 지금 뭐 4년 그룹주 중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KG ETS 23.63% 거의 상하가 가까이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, 얘는 이제 그 쌍용차를 실제 이제 얘가 그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얘가 상장이 된 이후에는 상장 당일쯤 되면 이제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 지주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. KG 스틸은 이제 쌍용 자동차를 통한 또 칼라 간판 쪽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KG 케미칼은 2차전지 전기차 분야 쪽어 관련해서 또 요소수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 모빌리언스, 이니시스, 전자결제 관련 주죠 그래서 어 자동차 산업과 다 연관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이 쌍용 KG 모빌리티 거래 개시 전까지는 어 어떤 변동을 좀 보일지, 보이겠지만, 그래도 상승세는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. 어,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, 어, 특징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.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0.15%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지금 외인들은 연일 그 매수를,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죠. 아, 요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이제 기간이나 외인들이 거의 뭐 매수를 하면서 끌어 올리지 개인의 힘으로는 좀 역부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요렇게 좀뭐 테마를 타고 있다거나 또 시총이 작으면서 성장성 있는 요런 쪽에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큰 대형주에 들어가서 개미들이 이렇게 별 수익을 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이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장이기 때문에 곧이 반도체 주도 어 신고가를 뚫는다면 또 기대를 해봐야 될 종목은 이 반도체 어 삼성전자 밑단에 있는 어 1, 2차 밴더들이 좀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기아가 3%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2차전지 다음 테마로 또 완성차 부품주들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. 금융 쪽도 괜찮았습니다. 에코프로가 오늘 6% 하락을 하면서, 어, 과연 이제 2차전지, 어, 끝물의 징조가 좀 보이고 있죠. 왜냐하면 대장주는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, 어, 후발까지도, 후발, 이제 막, 막단에 있는, 어, 개잡주들까지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, 어, 어느 정도 이제, 어, 이 에코프로 쪽이 2차전지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성을 부각받을 수 있지만, 어, 단기간에 너무 이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, 어,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조선 쪽도 괜찮았습니다 오리온 어, 식음료 중에 대장주 죠 어, 4.3% 어,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어,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제 5조 5조 대에 오리온이 5조 대까지 이제 올라온 모습이고 어, 또, 오늘, 그, 어제 뉴스를 보시면, 이제 중국이 1분기 경제성장률 4.5%로 어,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어, 실적을 좀 보였다는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왔다는 이 소식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리모프닝, 또 노마스크 수혜가 예상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, 화장품주들, 어, 지금 2차전지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화장품 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요, 화장품주 오늘 특징을 보시면 신고가 종목이 오늘 속출하면서 나왔습니다. 그래서 나왔지만 이 실제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특징 보시면 이 코스나인 15% 상승을 했고 글로보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. 또 아우딘 퓨처스 14% 에니젠 거의 뭐 10% 가까이 상승을 했죠. 이런 종목들 시가 총액을 보시면 이렇게,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죠. 어, 그리고 실적들은 이제 좀 나오지는 않습니다. 어, 기대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. 그리고, 이, 코스나인은, 어, 이제 그 15% 급등을 하면서 이제 천억을 돌파를 했고, 이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었다가, 거의 뭐 단기간에 지금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 외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, 이제 클리오, 코스맥스, CNC, 에이블, 펜텍이이런 종목들은 다 실적이 나오지만, 보시면은, 요렇게, 어, 흐름은 좀, 이렇게, 어, 이, 이런 개잡주 정도 되는 이런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에 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코스맥스는 대장주죠. 얘가 5.8% 급등을 했고, 어,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비비했지만, 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요런 종목들이기 때문에, 어, 반드시 뭐 이런 또 저평까지는 이 기업들 요런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이 가격대는 이제 2000원대에 있었던 종목들이죠. 여기 보시면 요런 2000원대 1000원대 요런 종목들이 어뭐 가볍고 세력들이 어, 조금 이제 건드려 주면 이제 바로 튕겨서 올라가는 종목이죠. 어 그리고 코스나인 어이 기업은 지금 뭐 적자를 계속 지속을 했고 또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약그 10억 규모의 그 3자 배송 유상 유상 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어 앞으로 사, 신규 상장일은 5월 8일입니다. 그리고 어 지금 얘가 상승했던 배경을 보시면 이제 중국 상해 지역에 이 화장품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관련 기업이고 그동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. 이 그러면서 이 실적들이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. 어, 중국이 어,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이 나오면서 어, 기대로 좀 부각받고 있는 이코스나인이고 어, 상장 폐지까지, 이 끝물까지 갔다가 이제 기사회생을 하면서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뭐 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600원대에서 단기간에 지금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. 그래서 이때 시총이 이제 500억이 안 되는 시총 대에 있었던 기업이 뭐 2배가 상승했지만 이제 1000억대에 도달했죠. 다음은 클리오. 얘는 이제 뭐 색조 화장품, 또 스킨케어, 그 전문, 브랜드, 구다를 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브랜드는 이 색조는 클리오죠. 이 클리오. 어, 그리고 어, 얘를 보시면은 뭐 작년부터 말부터 계속 이제 어 상승 추세를 보였고 이 상단을 연결한 추세 때 보시면 꼭 요렇게 급등한 뒤에 쫓아가면 여지없이 이제 어 조정 때 이제 어, 하락을 맛봐야 되죠, 이렇게 하지만 또 21선을 정확히 이제 지지받으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추세를, 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. 그리고 요, 항상 요런 고점 나인 때를 조심해야 되죠. 다음 코스맥스, 세계 1위 ODM 화장품 전문업체입니다. 뭐 1위답게 쉬지 않고 상승을 했었고, 잠시 이제 주춤을 했었다가 지금 한 달가량을 쉬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량을 다시 한번 터뜨렸죠. 이게 추세의 전환을 전환의 신호가 될지 또 여기서 꺾이는 신호가 될지는 어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대량 거래를 한번 이 대량이라고 해 봐야 오늘 30만 주 정도 터트린 거래량입니다. 펀소 거래량은 뭐 1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어, 이렇게 상승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. CNC 인터내셔널 얘도 거래량 보시면 17만 주의 거래량으로 슬금슬금 이제 올라 오고 있죠. 그래서 얘도 뭐 17,000원대에서 2배 가까이 상승해 있는 상태고 어, 상단 정도 연결한 선대에 지금 바짝 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CNC 같은 경우는 이타 중국에 성공을 했죠. 그래서 북미 유럽 매출이 이 얘의 30%를 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, 눈 화장품, 색조 화장품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에이블 CNC 얘는 기능성 화장품 어,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, 미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일본에서 쿠션 파운데이션 부분 판매 1위 기업이 에이블입니다 얘도 뭐 보시면 은 계속 추세는 상승하고 있었고 거래량은 10만 주의 거래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펌텍코리아 얘가 어 연우가 그동안 계속 1위였죠. 거기에서 이제 이 팸텍이가 시장 점유율을 좀 뺏어 오면서 어 현재는 이제 팸텍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. 화장품 용기 분야. 아무래도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 또 대표적인 수혜주죠. 단기간에 지금 큰 폭으로 거의 뭐 90도 각도로 상승하면서 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17만 주 정도 요런 거래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거래량 보시면 이제 20만 주대의 거래량으로 계속 이제 상승시키고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54%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본 일이 또 이 국내 85%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림메이크 부분 1위 기업입니다. 올리브영 판매에서 에니젠 얘는 펩타이드 기반한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 이 펩타이드는 어 우리의 피부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인체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단백질이 모여서 연결된 중합체가 이 펩타이드입니다. 그래서 이 펩타이드는 이 피부 재생, 또 보습, 노화, 어, 주름, 미백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펩타이드고, 얘를 합성을 해서 이제 이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 애니젠입니다. 지금은 뭐 얘도 마찬가지 뭐 90도 가까이 각으로 상승시키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거래량은 15만 주. 평소 거래량은 뭐 5만 주도 안 되는 만주대의 거래량으로 움직였던 기업이지만, 어, 지금 뭐 4월 달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본 어, 얘는 어, 지금 그 마스크팩 화장품 용기 튜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중국 시장에 진출되어 있고 또이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여성 고객을 타켓으로 하고 있는 글로본 오늘 상한가를 갖습니다. 중국 관련이죠. 얘도. 아우딘 퓨처스. 얘는 네오젠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럽, 또 독일, 유럽 쪽에 이제 독일, 그리고 뉴욕 쪽에서 북미 지역을 타켓으로 해서 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아우딘이. 낙폭으로는 이제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죠. 아직. 요게 있는 종목 중에는. 그래서 오늘은 이 화장품 관련 주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종목이죠 거의 거래량 신만주로 움직이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두 배씩 상승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화장품 관련 주입니다 어이또 많이 사람들이 쏠리는 곳에 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, 이런 또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시장에 좀 관심을 받으면서 부각되면 요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또 치고 올라올지 또잘 살펴보면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.